하이, 구,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구스님, 투력 오르는 게 멈춰버렸어요. 투력이 더안 오릅니다. 에헤. 보통 한 5만대에서 한 7만 정도 분들, 어, 이분들이 좀 많이 그걸 느끼시는 것같아 어, 어느 순간 안 올라. 투력이 더 올리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말씀인데, 투급뻥튀기. <웃음>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미친 계정 나눔 이벤트입니다. 바로! 코인 고서가 들어있는 계정을 나눔합니다. 와, 점점 나눔 이 기증 들어오는 그 수준들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내, 내가 진짜, 허, 이 계정을 나눔한다고 할 정도로. 네, 한번 봅시다. 이런 계정입니다. 슬레이더 UR이고, 코인 고서 있고, 나태킹, 단장, 뭐 스네치 반에, 제리코, 어, 길선도도 길선도 있는 내재길선도 있고, 숲킹도 있으시고, 와. 자, 이분은 사연이 특별히 있으셔서 이름을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강민수님이시고, 여자친구분이 지금 민수님이 게임이 너무 빠져가지고, 걱정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지금 게임을 접으신다고 꼭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자자 어, 우리 여자, 여자친구분 여자 우리 미수님이 진짜 깨끗하게 접었어 이제 이거 기증하면 끝이야 어 깨끗하게 접었으니까 둘이 헤어지지 마시고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친 계정을 가지실 분은 바로 누가 될 것인가 이벤트 참여 방법 구스마이 7대제 계정 나눔 이벤트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음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구스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투급 뻥튀기 아 시작하기 전에 첫번째 방법은 다들 영상 보셨죠? 뭐 이제는 이 방법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 이렇게 C등급 장비를 각성을 해서 사용하시라 이게 지난번 투급 올리는 방법 한줄 요약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은 링크 띄울게요. 보고 오세요. 자 오늘 그 두번째 방법 인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어? 야 억양 짐성이나 잠깐만 인연! 자, 지금 제가 인연을 이렇게 쭉 세팅을 해놨는데요. 어,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해가 안 가는 인연들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뭐, 이런 애라든지. 야, 임마 뭔데? 하 <웃음> 어, 알려드릴게요. 우리 귀요미 루인. 자, 그다음 이거 한번 보자. 이것도 이해가 좀안 갈까요? 이 합기가, 합기 있는데. 왜 굳이 엘리자베스를? 자, 오늘 이런 것들인데. 먼저 내가 인연을 한번다 빼볼게요. 자, 인연을 다 뺐더니 어, 투급이 이제 10만이 안 됩니다. 그죠? 툭 떨어졌다. 이 게임에서 손씩올린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네, 툭 떨어졌어. 자, 보통 보자. 어, 여기다가 뭐 합기 있는 애 넣어줍시다. 그럼 합기, 하, 하, 합기, 합기. 어, 합기 중요하니까. 네, 뭐 이렇게 요, 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주겠죠?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거는 요걸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 킹 합기네. 킹 그것도 65레벨 UR이야. 어, 넣자, 넣자. 아, 아, 아, 아, 아킹 쓰고 있으니까. 킹 쓰고 있으니까. 자, 여기, 여기 인연, 저, 여기 있네, 있네. 어, 스페셜 이연 효과 있는 애 있네. 그거 넣어주자, 넣어주자. 넣어주다 확인 자 98,000 98,000 왜 이럴까요? 자이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오 그래 어야 UR에 내가 막길선다가 있는데 그걸 안 넣어? 그거 넣어라 기본 스탯이 많이 올라갈 거야 기본 스탯이 많이 올라 어. 98,000이네 <웃음> 왜 이럴까요? 자 그러면 제가 왜 루인을 키워서 고수한테 지금 인연으로 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루인 줬더니 바로 99,000까지 올라갔네 그 다음에 아까 요것도 합기를 버리고 엘리자베스를 넣어 줬더니 10만 넘어갔네 마법 같은 일 아닙니까 그냥 조그만 이해만으로 투력을 뻥튀기 할수 있었다 이 말인데 자 우리 인연해주는 애들의 필살기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살기 강화요 자 루인부터 살. 펴 봅시다. 루인이 c 등급해줘 C. 참 C 좋아한다고 무슨 말 그러고 C 장비에 C 인연에 이런 C <웃음> 자왜 C를 썼냐면 필살기 강화 한번 봅시다 어다 했지 쉽잖아 C 영웅필살기 강화 다 해주는 거 쉽죠 이해가 벌써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필살기 강화 다, 엔, 다 해준 애를 인연으로 넣었을 때 투급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요 자 임마와 같은 경우 UR까지 키우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습니다 쉬워요 비교적 쉬워요 비교적 골드는 좀 들어간다 해. 어, 근데 골드는 제가 골드 잘 버는 법내 알려줬지 야 이거 또 띄울게 띄울게 골드는 내가 문제가 없거든 골드는 한 시간에 5 0만씩 벌거든 자 루인을 키우는데 필요한 목걸이는 뭡니까? 알 목걸이죠. 알 목걸이. 비교적 구하기 쉽고, 처남아도는 어, 목걸이다. 그리고 개를 필살기 강화 끝까지 해주기도 비교적 매우 쉬운 편이다. 그렇게 필살기 강화 많이 해준 애를 인연으로 붙여줬더니 투력이 뽕 올라가더라. 정리됐지. 그 자 그러면 R 등급 영웅을 하나 키워보고 싶으실 텐데 R 등급 중에서 좋은 영웅들이 꽤 있습니다. 사임은 되게 좋고요, 알리온이도 좋습니다. 내가 이거 왜 좋은지 R 영웅 특집 편에서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것도. 그 다음에 루인도 좋습니다. 이왕 인연작 때문에 키우는 건데 혹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더 있으면 더 좋잖아. 그쵸 제가 루인을 선택한 이유 바로 이 개성 때문입니다. 아군 영웅은 선멸전에서 받는 피해량이 20% 감소한다. 얘를요, 서브에다 넣어놔. 네 번째 캐릭터로 등록해놔. 그렇게만 해도 지금 주전으로 나와 있는 3명한테 다 적용됩니다 이 옵션이 그래서 선멸전에서 두드리맞을 때 확실히 드랍픕니다 이건 붉은 마신보다 회색 마신에서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는 얘를 선멸전 서브 캐릭터로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또 봐봐 스킬 봐봐 여기 삼성의자세에져 있지 근데 삼성이라서 뭐 제깁시다 일단 자 이거 봐봐 세턴 동안 공격력 30% 감소 있습니다 45%입니다 이성일 때 삼성일 때 75% 감소입니다 공격력 감소 75% 지금 회색 마신 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회색 마신은요, 아픈 게 문제거든. 겁나 아파. 근데 일마가 요런 능력이 있다. 그런 거. 그 필살기에 자세 해제와 기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회색 마신한테는 큰 역할을 못 하겠네. 요거는 붉은 마신한테 역할을 할수 있는 필살기. 필살기 봐봐. 735% 피해야. 끝세제 <웃음> 자 이렇게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앤데 어, 야이마 모자 벗겨지네 어, 야 쓸라 야, 야, 마마자 이런 애 하나 키워서 인연적으로 사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 제리코 한번 봅시다 얘는 또 태생 SR이거든 SR은 또 비교적 또 키우기 가 쉽잖아요 자 지금 우리 코인반 네 얼마나 소중한 캐릭터입니까 이 코인반한테 합기도 제공하면서도 SR이라서 필살기 강화가 맥스가 되기가 쉽다 수력방 튀기 느낌 뭡니까 거기다가 어아 잠깐만 내가 개성을 아직 안열었네야이더 <웃음> 올라가는 거야. 야야 더. 어어 나도 나도 더 올린다. 지금 나도 더 올린다. 뭐 보자 보자. 어, 각성 해주자. 해줘해줘해줘 아, 해줘. 해줘, 해줘. 이런 이제 저급한 재료라 돈은 많아. 어, 그런 거 구하는 일이 아니거든. 해줘 해줘 해줘. 야, 개성 열어 개성 열어. 오케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개성 캐로 간다. 아 예쁘다. 이 가터벨트 너무 예쁘다. <웃음> 아. 아, 그래서 자 개성까지 더 열어줬고요. 얘 투력이 올라가면 내 코인 반에 투력이 올라가겠네. 코인 반에 인연이니까 각성도 뭐더 해줄 면더 해줄 수 있겠고요. 천천히 하자. 자 투급 어, 조, 조, 조금 더 올라갔네. 제들이 어, 각성해주면 요 정도씩은 올라간다. 오케이. 자 다음 장비 옵션의 바른 이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코인 반을 초반에 이걸로 줬습니다 집중 세트 치명 30% 확률 때문에 이게 상당하긴 해요. 치명 30% 딱 끼고 드레인. 파! 파! 두번돌면 진짜 이게 치명 이팍팍 터지면 작살 나거든. 그래서 이걸로 썼는데 어, 그걸 다시 맹공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솔직히 넷마블이 이건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치확이나 뭐 치피라든지 뭐 인내율이라든지 뭐 회복률이라든지 어, 이런 옵션들은 투급 상승에 영향을 못끼치는지 끼치는, 못 미미하게 끼치는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티가 안 나요. 티가. 반면에 말이죠 공격력 상승, 방어력 상승, 생명력 상승 이 공방생은요 투급이 빵 빵 빵빵, 빵빵. 자, 눈치 빠르신 분들 벌써 또 이해 끝났죠? 그러면 세팅이 뭐가 좋습니까? 아무리 치명이 땡기더라도 그냥 맹공이 낫다. 아, 맹공의 철벽. 철벽은 또 방어력 세팅이니까. 맹공의 철벽에 이런 각성 옵션도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으로 맞추는 것이 일단 투급뻥튀기에는 좋다. 투급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선타치고 싶다 이거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봐봐. 내 단장도 흡혈 리셋을 했어요. 이 단장이 흡혈하면 참 좋긴 하거든요. 하서 피를 빨아 버려. 그래서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것도 지금 철벽으로 바꾸면 제 투급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 부분 랩마블 님들 혹시 보시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템 세팅도 고정될 뿐다 다양한 전략이 나와야지 지금 안 그래도 결투장에서 영웅도 코인, 코인, 코인 그 나도 그걸 쓰고 있지만 그걸로 어직획귀라 되어버렸고 템까지 이러면 어떡해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말씀 설명드린 대로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만 생각하시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럼면 투구 올라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영웅각성입니다. 영웅이 각성을 할수록 투력이 뻥뻥 튀죠? 각성을 좀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투구 막혔던 부분들이 좀 뚫릴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오각성 가야 되는데, 영웅각성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 바로 요 재료 때문에 선멸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멸전. 제가 선멸전에서 내가 이거 5성이 뜬 적이 있다. 5성. 참고 영상. 뿅. 선멸보상으로 5성. 오성. 그죠? 5성 마신의 피가 떴어요. 야, 이럴 수가 있더라. 싶어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렇게 선물 잡았다. 그럼 마을에 할인 생기죠. 자, 그때는, 자, 요렇게, 불이 나게 그 마을로 뛰어가세요. 뛰어가셔서, 자파 상점 가시면은, 요, 봐봐. 마신의 피, 할인 중이죠. 사. 생명의 물 할인, 할인이죠. 사 자, 그 다음에 4레벨 상점에서는 또 삼성짜리 마신의 피와 삼성짜리 생명의 물도 싹쓸이 다 사십시오. 다른 어떤 각성 장비가 필요하다면, 할인할 때다 사나. 요거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투구뻥튀기 하는 방법. 이제는 SSR 각성입니다. 자 이게 SSR 장비인데도 별이 하나씩 붙어 있고, 각성이 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슬슬 SSR 장비도 5각성을 향해 가야 되는 시대다. 그럼면 투력이 또 올라갑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저는 1각성부터 쭉 해줬습니다. 제 주력 캐릭터, 주력 캐릭터들 1각성부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나면 2각성을 들어갑니다. 이유인 즉슨 1각성이 제일 싸요. 비용이. 근데 생기는 능력치는 같죠. 자, 그러니까 1각성부터 쭉다 해주고, 그 다음 또 2각성 다 올라가고, 그 다음 또삼각성다 삼각,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각성 하나 해볼까요? 자, 이 뚜꺼부리 한 거, 와, 진짜 이거 예쁘지? 하나 올라가 봅시다. 각성! SSR도 이런 식으로 각성을 해나가야 된다. 아, 흡혈류이 떠버렸어요. 이것도 생명력을 바꾸고 싶지만, 이건 다이아가 들기 때문에 패스. 내 네, 미쳤어. 거기다 다이아를 쓰게 지금. 하나 더, 출발! 뿅! 땅! 아, 지피. 자 잊지 말아야 될거 이렇게 각성하고 나면 오강이 사라져요. 오강이 다시 오강 해줘야 투력이 상승, 상승.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오강 한 거, 그다음 각성하면서 없어지죠. 그다음 다시 오강 한 거. 10. 10강 능력치입니다. 10강 능력치. 능력치가 계속해서 더 오르더라고요. 자, 그냥 우리한테 5강으로 보이지만 사실 10강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얘도 10강급으로 올립니다. 자, 또 올라가자. 공격력! 아, GP. 아하, 이제 드디어 우리 각성석이 떨어졌어요. 추력 얼마나 올랐나 볼까? 자, 10만 1000으로 올랐네요. 10만 1 자, 그럼 장비 각성석은 주로 어디서 왔습니까? 또 찍어놨지? 봐봐. 어. 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박성석 먹었어요. 선멸전 클리어 모습입니다. 선멸전을 많이 도시라. 후반부 투력 올리는 데는 선멸전이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투력 오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새 영상을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 바이!